스트레스가요 만동이그러냐안 해요. 사람을 건강하고 씩씩하고 열심히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. 동해안에서요. 핵감을 싣고 오는데 바닷물에다 그냥 싣고 먹 고가 죽습니다. 근데 그걸 잡아먹는 놈을 하나 갖다 넣으면 물고기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요.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하나도 안 주고 양 같은 이거 공원에다가요. 수많은 거 해놓으면 겨울에서다 죽어요. 할 일을. 그런데 어디다 뭐냐 늑대를한열 마리쯤 갔더라면요, 양이 그냥 늑대 피해서 뛰어다니니까 체력 달란 내지 막 건강하고 막다 대단한 게다 살아간단 말이에요, 여러분. 그래서 세상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. 연는 줄로 붙잡고 있죠. 붙잡고 있으니까 연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. 그 줄로면 날려 안 날려. 날라. 날려지도 못해. 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걔가 날라면서 올라가고 하잖아요.